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올해는 가디건이 유행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 가디건은요 이 봄에 기온차가 커서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덥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바로 아이템입니다 이 가디건에 대한 정보와 핏, 그리고 스타일링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가디건의 소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봄은 기온차가 커서 이왕이면 좀 도톰한 두께의 가디건을 고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는 기장입니다. 아주 짧은 기장에서 중간기장, 롱기장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입으실 건지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 기장은 몸이 길어 보이는 효과와 몸이 둘로 이렇게 나눠져 보여서요. 날씬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핏입니다. 올해 그 유행하는 가디건 핏은요. 다른 해와 좀 다릅니다. 90년대의 그 역량으로 숏한 니트 가디건과 섹시 스타일 가디건이 있는데요. 배꼽이 보이는 짧은 기장의 크롭 니트 가디건과 단추를 한두 개만 잠근 과감하고 섹시한 가디건 또한 배꼽이 보이는 로우 라이즈 팬츠와 몸에 꽉 맞는 가디건과의 코디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가디건을 이용한 다양한 코디 방법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원피스와의 코디입니다. 가디건의 기장은 자유롭게 선택하시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벨트로 포인트를 준다면 차별된 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롱 가디건은요. 사선을 아래로 내려가 보이는 효과가 있어 신장이 길어 보이고요. 몸이 둘로 나눠보여서 또한 시각적으로 날씬하게 보입니다.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가디건은 봄과 여름에도 우리를 세련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밤과 낮의 기온차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첫번째는 아가일 패턴이 있는 가디건의 벨트로 포인트를 두번째는 롱 레드 벨트로 포인트 세번째, 네번째는 짧은 기장의 가디건과 코디를 했습니다. 팬츠와의 코디입니다. 첫번째는 두개의 터크가 들어가있는 와이드 팬츠와 코디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와이드 팬츠와 코디시 상의 기장은 짧은 것이 더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사진처럼 벨트로 포인트를 줘도 좋고요 만약 배가 나오신 분이시라면 짧은 기장의 상의를 입으시면 와이드 팬츠가 잘 어울립니다. 두번째 사진을 보세요 가디건 기장이 길어서 신장이 길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앙고라가 들어가 있는 가디건과 숏 블랙 가죽 팬츠를 코디를 했고요 세번째는 화이트 셔츠와의 코디가 시크해 보입니다 진과의 코디입니다 첫번째 두번째는 요즘 트렌드한 니트 기장과 접목한 사진이고요 세번째와 네번째는 베이지 가디건 캐주얼 코디입니다 목도리와의 코디입니다. 가디건에 취향에 맞는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다면 한층 세련되고 우아한 멋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스카프가 없다면 옷이 너무 단조롭겠죠 차가운 공기도 막아주고요. 기품과 세련된 느낌을 주니 일석이조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도리 대용입니다왜 가디건을 가디건으로만 사용하시나요? 여기 3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가디건은 목도리 대용으로도 마음껏 사용을 해보세요. 가디건 색상이 다양하게 옷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거를 기초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